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의 메뉴에 예쁜 케이크 준비해봤어요 마실거는 우유 준비했고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저는 케이크 보고 빡빡 팍팍, 빡빡 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너무 부드러워요 지금은 케이크는 판전도 먹었는데 음, 배불러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남는거는 가족들이랑 같이 음,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